지구와 약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의 유일한 위성 달. 인류는 지금까지 달에 닿기 위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왔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첫 번째 달 탐사선 단우리가 그 문을 열었다.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이 처음 등장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이후 달 탐사 계획이 본격화하기까지 수년이 걸렸죠. 2016년 개발 논의가 시작된 한국형 달궤도선은 비로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밑그림을 그린 달궤도선은 발사가 연기됩니다. 상세 설계와 시험 모델 개발 과정에서 중량 목표가 증가하면서 모든 계획과 설계를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야 했습니다. 탐사선 중량 변화는 풀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연구진이 찾은 해법은 멀리 돌아서 가는 것. 태양의 중력, 지구 달 중력을 이용해 탐사선의 사용 연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4개월 반의 항행 부담은 커졌지만 늘어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대로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묘수였죠.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을 공모한 결과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10건의 후보 중 2022년 5월 대한민국 달 탐사선의 새로운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 이제 그 영원을 이루는 일만 남았습니다. 달로 가는 4개월 반의 여정이 시작되고 지구, 달, 그리고 태양, 세계의 서로 다른 물체의 중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발사 직후 속도가 초당 10.7km로 빠르게 움직이는 단우리의 모든 비행 과정에서 정밀한 궤도를 유지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BLT 계적을 통해 우리의 항행 기술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척한 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 달로 가는 여정에서 수행한 성능시험 임무들 역시 다노리 본체와 우리 탑재체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발사 134일 만에 달 계도에 무사히 진입한 다노리는 크게 타원 계도로 돌다가 점차 고도를 낮추어 12월 26일 마지막 달 임무계도 진입기동에 성공. 목표한 임무계도에 안착해 하루 약 12번 달을 돌면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